땄어? 이 예. 땄어. 어디 어디? 엄마 근데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아. 이거 네. 아래가 이상해. 요리 요리 먹어야지. 자. 엄마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아 아래가 음. 이상해. 그래? 음. 얼른 벗어 따주세요. 땄는데 예. 음. 아래가 이상해. 어디? 여기 여기. 정리 아래가 이상해. 어. 괜찮아 정리해서 먹을 거야. 야, 살살 따줘. 아, 너무 작은 것은 <웃음> 좀더 잘하라고 놔두게. 어, 갔 <웃음> 어디 봐봐. 이거 아래까지 따야 되지 어, 않나요? 엄마 잠깐만 들어줄게. 하나, 둘셋 우와. 우와. 야, 얼른다. 어머, 무거워. 얼른다. 안돼, 달 나. 어째? 우와, 힘지다. 왜 이렇게 안 뜯어지지? 엄마, 이거 내가 들고 있어. 어, 알았어. 어머 또. 엄마가 해줘. 우와, 힘지다. 잘 붙어있네. 나머지는 좀더 키운 다음에 하자. 이 있어? 네. 이게왜안 돼? 응? 힘, 힘. <웃음> 봐. 어디 엄마봐 볼까? 아,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음안 물러진다니까. 국물을 잘해야지. ちょっと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